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좋아 하면서 그렇게 의도를 쓸때 뭔가 좀 약간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고 뭔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뭔가가 일이 좀 쉽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음. 자 세상은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한다. 자, 그렇게 믿지만 않는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이 공짜로 조달해줄 텐데 말이다. 자, 요 내용 좋죠? 자, 시작부터 어 명언 나오죠, 명언. 자, 요거 너무 좋으니까 한 100번 정도만 읽고 시작을 할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세상은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믿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연히이 우주가 공짜로 모든 것을 조달해 줄 텐데 말이다 우주가 공짜로 모든 것을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해 줄 텐데 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니까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요즘에 마음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음미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아중간이저 그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들어봤어요입니다 들어봤어요 아 그거 들어는 봤어요 근데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다면 이러고 살고 있어야 돼요 아직 아직 그 울림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귀에 듣기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음미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은 어, 음미를 하고 또의미를 하고, 이 의미를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아 그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사람들한테 잘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되고 어, 그렇게 돼야만 내가 먹고 살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놀고 있는 나를 볼 때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요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깊이 믿어 의심치 않는구나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도 응? 지금도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의식으로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이제 뭐 어? 백수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세요 일하는데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어라는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사실 의식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 배우고 얻고 체험하고 있어 그게 난 너무 즐거워 그런 마음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내가 일을 하느냐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의식에서 일을 안 하는 의식으로 한 번에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점점점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죽어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을 거라 믿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완화시켜보는 거죠. 아, 내가 사실은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어, 내가 생각보다 좀 편하게 그렇게 먹고 살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내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더 많이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의식을 조금씩 바꿔보라는 겁니다 한 번에 넘어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선회를 해보십시오 조금씩 선회를 하면은 내일에내 노력의 비중은 줄어들고 내가 얻는 축복과 사랑의 비중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넘어와야 되지 한 번에 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욕심이고 그렇게 하면 넘어집니다 자, 저 처음부터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봤죠 우리가 두 번째 내용도 첫 번째랑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랑 이어지는 자 일이 안 풀리고 짜증만 나는 것은 무슨 일이든 무한의 힘에게 맡기지 않고 제 힘으로 밀고 나가려고 끙끙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뭔가 잘안 풀리고 차고 뭔가 어디에 걸린 것 같고 짜증만 나고 뭔가 답답하니 일이 잘안 풀릴 때는 왜 그러냐? 그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어? 그러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힘 무한한 힘 무한한 지성의 힘을 허용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뭔가를 할때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짜증만 난다 뭔가 자꾸 뭐에 걸린 것처럼 자꾸 뭘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걸려 저기에 걸려 계속해서 걸리면서 그렇게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내가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할때내 힘만으로 하려고 할때 이런 일들을 체험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때 우주님의 에너지, 우주님의 힘, 신의 힘어전체 이제 하나의 에너지한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우리 자신을 허용하면서 허용하면서 내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맡기면서 그렇게 이제 흐름대로, 순리대로 우주의 이치대로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장 좋은 것들이 정말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탁탁탁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뭔가 의도를 써갖고 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좋아 하면서 그렇게 의도를 쓸때 뭔가 좀 약간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고 뭔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뭔가가 일이 좀 쉽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음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어딘가에 부딪힐 때는 내 에고, 어, 에고의 힘으로 내가 내 아줌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어, 허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일 때 뭔가 자꾸 부딪힌다. 음. <목소리> 살도 저절로 빠지면 좋겠다. 크크크. 살도 저절로 빠집니다. 살도 허용을 하면은 저절로 빠집니다. 제 경험상. 허용을 하면 저절로 빠지고, 그 어떤 살 빼는 것과, 그러니까 싸우면, 그 저항과 싸우면, 를 빼기 싫다라는 저 의식과 싸우면은 그때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빨리 끝까지 가려고. 어, 빨리 깨달으려고. 어, 빨리 부자가 되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그 마음이 다 출발점이 결핍입니다. 출발점이 결핍이야. 그래서 그래서 빨리 풍요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빨리 채워진 곳. 사랑이 있는 곳. 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출발을 결핍서 했기 때문에 결핍의 마음으로 막 그렇게 서두르면은 그잘 안됩니다 오히려 막 돌아가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여유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유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풍요로움을 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빠르게 가겠어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가겠어 남들보다 빠르게 가겠어 내가 정말 빠르게 부산까지 가겠어 눈 깜짝할 사이에 갈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진짜 머릿속에 어떻게든 빨리 갈까 어? 아 내가 지하철에 뭐 3번 게이트에서 타갖고 어 내리면은 내가 어어 어, 환승하는데 5분이 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지하철 타면 막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1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1초라도 빨리 가려고 근데 여유를 가지면 아뭐 그냥 가뭐 어떻게든 도착하겠지 여유를 갖고 가자 하면은 주변도 둘러보고 사람들은 뭐 하는지 구경도 좀 하고 아 부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어, 비행기 뭐 타게 되면 비행기에서 뭐 구름도 좀 보고 그렇게 여유를 즐깁니다 여유로움 여유로움 뭐예요? 결핍의 반대입니다 풍요 풍요로움이에요 그죠? 있음의 상태가 된다 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간다고요 있음의 상태에 있을수록 빨리 간다 빨리 가려는 사람들이 제일 늦게 갑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늦게 가요 왜? 서두르다 자꾸 넘어져요 실수를 해요 서두르다가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고, 그니까 막,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집착 같은 거. 아,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아, 충칸이 왜안 돼요? 왜안 돼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안 돼요? 맨날 이런다니까? 그게 집착이잖아요. 집착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왜? 서두르니까. 서두르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안 된다고. 누구보다 돌아가요. 누구보다. 근데 오히려 느긋하게. 아, 충칸이 저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냥. 공부하는 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하다 보면은, 뭐!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뭐 이렇게 여유있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의외로 빨리 갑니다 굉장히 빨리 가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쭉쭉 가 쭉쭉 그사람들 서두르는 게 없어 감사하고 있음의 상태 계속 머문다니까요 제가 어제보다 많이 나아졌고 아 슝카님 만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정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성장한다고요 왜냐면은 본인의 성장에 계속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창조가 돼요 빨리빨리 좋아지는 상태가 창조가 된다고요 이미 좋은 상태를 이미 누리잖아 아순간이 제가 성공해서 뭐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전 너무 행복해요 성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성장해요 제일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제일 빨리 가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돼요 아 언제 좋아지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성장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여정은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1번마, 2번마, 3번마가 아니라 누가 빨리 가냐가 아니라 누가 누가 행복하게 가느냐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위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 좋아하니까 많이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은 게임을 하는데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어느 순간 게임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어서. 경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약간 막 괴로워하면서 하는거죠? 괴로워하면서 하기 싫고 짜증나는데 열받아서 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질게임러라고 하죠 질겜임러 게임을 즐기는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은 뭐 이기든 지든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면 오케이야 어 게임을 재미있으려고 하는건데 저렇게 해야되는데 왜 게임을 경쟁하듯이 했지? 이야 이 게임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그게 마음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공부의 본질도 행복해지려고 하는건데 어? 나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왜 내가 뭔가에 쫓기듯이 경주하듯이 레이스하듯이 이러고 있지? 똑같다고요재밌게 게임하듯이 놀이하듯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어 누려야 됩니다